기적이 찬 거면 인정. 장난. 오랜만에 본데 늙었네. <웃음> 는 세븐틴 호시 오빠의 10시 10분 눈매력에 퐁당 빠져버린 19살 김규빈입니다 어느 날 문득 원호 오빠 꿈에 나타나 닭강정을 먹여주는 꿈을 꾸고 입덕하게 된 19살 조현지입니다 이번에 세븐틴이 퐁이라는 노래로 컴백을 합니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되게 이를 갈고 나왔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신인상도 받았고 부순관 그 본상도 받으면서 되게 경사가 났는데도 아직도 악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악플러들의 뼈를 뽑고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1탄에서 되게 많은 굿즈들을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거 못지않게 많이 갖고 왔거든요 지금까지 일본의 투어를 돌면서 나왔던 호시우치와들입니다 뒤에 이름이 써져 있고 이렇게 얼굴이 크게 박혀 있어서 이건 정말 안 사면 안 되는 굿즈입니다 근 캐럿봉의 유래를 설명해 주자면 2015년도 콘서트에서 이 봉이 나왔고 1 6년도 앙콘에서 이게 나왔고요 샤다콘에서 이게 나오고 이제 일기에서 이게 나왔고 이제 이게 마지막 공식 봉인 거죠 이걸 조그맣게 만든 미니 캐럿봉 미니 캐럿봉 넣고 들고 다녀요 아, 저도 이거 여기 달고 다녀요 악플러들던 해! 세븐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 자신있음 건드려봐라 우리부터 흔지야! 규미야!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이기자! 세븐틴 오랜만에 보는데 늙었네 눅었네. 오! 애들 네, 늙은 게 아니라요. 성숙해진 겁니다. 이때는 미성년자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거는 다 성인이거든요. 2016년 만에 컨셉이 있었고 예쁨이 있었다면 2019년도는 2019년도 만에 매력이 있다. 늙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성숙해졌다. 멋져졌다. 이번에 신곡에서도 대박 날 거예요. 대박 날 거예요. 어, 대박 나! 스쿱스 하체가 왜 이래? 기저귀 찬 거면 인정. 오! 오, 이걸 <웃음> 기적이라고 하는요기적이하고 하는데 옆에가 이렇게 돼요? 사고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나오나? 에스쿱스 멤버가 사실 튼튼하고 되게 말벅지예요 허벅지가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근데, 허벅지에 하자. 맞추느라 이게 커져가. 맞아 맞아 커졌는데. 바지 바, 맞아 맞아 직캠 봤는데 멤버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팔 근육이 딱딱 생겼죠? 깜짝 놀랐잖아요. 에스쿱스 근육장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야. <웃음> 세븐틴 전관 남들 다 선수할 때 혼자 왜 이러고 있는 거임? <웃음> 이거 이번 아이템인가? 아, 이번 아이템.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아육대가 시작이 제게일찍가거든요 그때 갔을 때도 아이돌들이 다 있었는데 스케들도 있는데 각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멍 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찰나의 순간을 이렇게 딱 찍고 이 사진으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 나중에는 선수했어요. 또 같이 했어요. 그리고 아육대에서 세븐틴 얘기를 하면 아직 방송 안 나갔는데 해야 되나 방송 안 나갔는데 해야 되나 <목소리> 구겸이가 카메라... 세븐티 이번에... <웃음> <아이돌> 따라... <웃음> 이번에 역조공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앉자마자 주먹밥을 주더라고요 몇 시간 안 됐는데 또밥 주고 간식 주고 밥 주고 치킨 1인 1딱 주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아이돌 따라다니면 걔네가 밥을 주냐 뭐하냐 하는데 밥 줘요 <웃음> 세븐틴 하세요 <웃음> 꽃이 얼굴 진짜 스타킹 씌우고 위로 올리는 벌칙 같은 <웃음> 유유 벌칙 받은 채로 활동하는 중 눈이 올라갔다는 소리 하시고 싶은 거 같은데 스타킹 한번 써보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 돼요 <웃음> 지금 스타킹 시, 쉬... <웃음> 얼굴이... 아고 또, 아이고, 뿜,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고이 정도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름뜻이호랑이고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아고 아이고, 이 열정적이야, 뭐 <웃음> 박수 쇼케이스였는데, 머리 빨간색으로 <웃음> 염색한 지 <웃음> 얼마 안 돼서, 빨간색 물이 흐르네요. <웃음> 이렇게 열정적인 아이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귀염미 뿜뿜 말랑말랑한 웃음을 발산하면서 팬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웃음> 세븐틴 부순간 노래 실력 별로인 듯, 동명광 보니 그냥 흔한 아이돌 보컬 중 하나 내가 3라운드까지 갑니까? 김 <웃음> 뭡니까? <웃음> 이 노래하는 거는 그 노래에 담겨져 있는 감정을 승관이가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듣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요 박효신 선배님의 뷰티풀 투마로우라는 노래를 커버한 적 있어요 근데 거기 댓글에 먹을 분께서 맑은 소고기 묵국처럼 노래하네 라는 노, 그 댓글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분들도 승관이한테 이렇게 깔끔하고 멋지게 노래를 한다 인정해주셨는데 이분 누구시죠? 흔한 아이돌 보컬이 OST도 하고 그럽니까? 진짜요? 알고 오세요 이거보고 진짜 놀랐음 이 정도면 민규 2m 10 아니냐? 아 잠깐만요 <웃음> 아 맨몸 왔어 <맨붕았어. 웃음> 아! 야 지훈이 키 되게 요정 같아요 근데요 얼굴이 진짜 주먹만해서 비율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지훈이 작사 작곡 실력 다들 아시나요? 대박이에요 우지가 지금 저작권에 등록돼 있는 곡들이 세븐틴 곡들만 해도 63개로 봤어요 제가 우지는 음악계 아, 2m 10인 다 10, 무자라요 10? 무잘라 우지는 음악계의 거인 대중성과 코어 모두 놓치고 있는 세븐틴 이대로 망하나요? 예 맞습니다 <웃음> 큰일 <웃음> 만으로... 날 소리입니다 이거 <웃음> 코어를 놓치고 있는데 초동이 28만 장입니까? 초동 쭉쭉 오르고 있고요 지금 완전 킬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중성을 놓치고 있다 이거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청량도 하고 아련도 하고 섹시도 하고 이런 많은 컨셉을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대중성을 놓치고 있다고 라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대중성과 코어 모두 놓치고 있는 세븐틴 이대로 망하나요? 아니요 안,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저희가 표곡들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준비해봤는데 아낀다 만세르 만세르 만세의 만세, 만세. 예, 너 예쁘다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마지막 홍까지 많이 만큼. 들어주세요